you mm -hmm. 다음으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수업은 아이보스에서 하고 있는 스마트 스토어 상품 등록 강의인데요. 본 수업은 사실 어, 유료 수업이기는 하기 때문에 음 제가 뭐 적극적으로 여러분 돈 내고 들으러 오세요 라고 얘기는 하기는 어렵지만 제가 사실 유튜브 안에서 담기에는 조금은 조심스러운 내용들을 어, 좀더 풀어낼 수 있는 한마디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를 비롯한 오픈바켓제서의 판매 전략부터 시작해가지고 스마트 스토어에 상품을 등록했을 때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이 등록하시면 좋은지에 대해서 네이버에서 제공하고 있는 SEO 가이드에 따라서 상품 등록하는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사실 상품 등록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가지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돈을 들이지 않고 마케팅을 제일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는 것은 아무래도 상품 등록일 겁니다. 왜냐하면 네이버에서 여러분들이 검색을 해보시면 아시겠지 지만. 하나의 큰 키워드라고 얘기를 하는 예를 들어서 뭐, 뭐 양말이라든지 이런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상품들이 다 묶여서 가격 비교로 여러 개의 판매자들이 묶여서 상품이 나오는 것을 여러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사실 우리 같은 소상공인들은 그유통에 힘을 가지고 있는 많은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사람들 가격에서 승부를 내고 있는 사람들에게서는 사실 큰 승부수를 보일 수가 없는 요소이기도 하죠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또한 마케팅비를 또 소진할 수가 없다라는 부분 때문에 좀더 상품 등록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돈을 들지 않는 마케팅 방법을 좀더알수 있기 때문에 본 수업을 좀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물론 이 가이드, SEO 가이드라고 하는 네이버에서 제공을 해준 그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분석부터 1등하고 있는 판매자가 왜 어떻게 해서 1등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 분석 그리고 어떠한 키워드가 있다면 그 키워드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상품 등록을 할때 여러분들의 맞게 어떤 상품을 어떻게 등록하는지에 대해서 좀더알수 있는 실습 강의이기 때문에 오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현재 판매하고 있는 상품 중에는 음 명함이라는 키워드로 메인에 노출되고 있는 상품이 있는데요. 실제로 명함이라는 검색어로 첫 페이지에 나오기보다는 옆쪽으로 좀 넘어가면 어, 핫 키워드 키워드라고 하는 부분에서 제 상품이 좀더 노출이 좀더잘 됩니다. 그 이유는 상품명에 그 키워드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연관해서 많이 검색하는 명함이라는 검색어에서 많이들 검색하는 이 검색어를 좀더 찾아서 상품명에 기록을 했을 때이 상품이 좀더잘 나온다라는 걸알 수가 있는 부분이고 세부 검색어를 좀더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을 좀더 알려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규로 상품을 등록하실 때에 소모해야 되는 시간을 조금 더 줄일 수 있을 것이고 마케팅비에 대한 절감을 좀더 가지고 올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 여러분들이 상품 등록을 이미 해보셨던 분들도 좋고 또는 상품 등록을 아직 해보지 않으셨던 초기 창업자분들도 좋습니다. 또는 상품 등록을 준비하고 있는 창업을 준비하고 있으신 분들도 좋기 때문에 본 수업에 오셔가지고 많은 음, 내용들을 담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켓의 트렌드부터 상품 등록까지 실습을 할수 있는 본 3시간의 수업 아이보스에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기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